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필렛을 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먼저 이쪽 부분 있죠. 자 방법은 이쪽 하고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여기를 먼저 처리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여기도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 애니처. 자 새로운 GS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서페이스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스케치를 하나 그리죠. 이 면을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똑같이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요 꼭지점은 요 꼭지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여기는참점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럴때는 요선 있죠? 요 선을 프로젝션 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조선을 변경하시고요요 끝점 있죠? 끝점이랑 얘랑 구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치하시고요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은 요선 있죠? 요 제일 윗부분 이랑 어 구설을 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참구을 걸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요것 점요선 있죠 요선이랑 이선이랑 음 일치 이렇게 걸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끝 끝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위로 온다 그러면 어 상당히 요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모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어, 얘가지고요. 작업을 하기 전에 또 gsd에서 필요한 면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extract로요. 필요한 면은, 자, 요 면, 면, 요 정도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예. 오케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또이 부분에다가 투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선 찍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 면은 금방 뽑아낸 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 디렉션 하셔야죠. 요 면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요 공면은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스케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절반만 필요한데 저쪽 부분도 있죠 자 스플릿 하죠 스플릿 이놈을이 평면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부분만 필요하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스케치 하겠습니다 뭐 있는 면 있죠 H 반대로 요렇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 끝점이랑 얘랑 일치구속을 잡고요 얘도 이제 어요 선이랑 이 선이랑 일치구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숨겨놨던 공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면에다가 투영을 하면 되겠죠 프로젝션 하죠 금방 그렸던 스케치를 이면에다가 어느 면요? 스케치가 그려진 면 있죠 이면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숨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어느 부분까지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쪽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 트림 있죠 트림이 보면 피스방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클릭 클릭 하셔야죠 그 부분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어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스플릿 하였죠 뽑아낸 이 공면 있죠 공면을 스플릿 이 공면을 이 선을 이용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르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 자르고 있죠 드래프팅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스플릿 대상이 되기는 커팅할 대상 그러니까 이 곡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선 있죠? 잡아주면 그리고 리버 사이드에서 바깥쪽을 남겨야 됩니다. 오케이 하죠? 이렇게요. 자트림망을또 숨기시고요. 솔리드도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필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필 하죠?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이 모서리부터 잡죠? 모서리 찍고 익스트랙트, 요면요, 고면하고 탄젠시하게 연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요 모서리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다시 한번, 이번에요 모서리가 되겠죠? 요 모서리만 찍고요 익스트랙트, 똑같은 면. 하여튼 그 모서리가 소속되어 있는 면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이번엔 이 모서리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순차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모서리 찍고,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다시 한 번,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 모서리 찍고요. 익스트랙트, 아래면 오케이. 하면, 프리뷰하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얘가 아니죠. 예. 네. 스플릿한 얘가 아니니까 하이드 해놓으시고, 요 부분이에요. 솔리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그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파트 바이를 일단 워킹을 해놓고요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써야 될까요 지금 얘가 지금 붕 떠있는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바이어 프레임으로 오시면 아, 어, 요로 볼까요 반투명으로 봐야되나 요 사실은 살짝 이게 붕 떠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안쪽이 지금 오목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면 밑으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요런 경우에는 어떤 명령을 쓰는 게 제일 좋냐면 요소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리드랑 이 공면이랑 빈 공간을 채우면서 솔리드를 채워주는 그런 명령을 바로 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고요 여기 공면을 먼저 찍는 겁니다 네. 화살 방향은 솔리드가 채워질 방향이니까 안쪽 부분이죠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끝났으니까 전체를 하이도 버리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어? 그렇죠? 리플레이스 쓰고 어떤 데는 스플릿 쓰고 어떤 데는 썰을 쓰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요걸 써보겠습니다. 요 부분 똑같이 가죠? 인서트에서 요 레퍼런, 어, 레퍼런스 서페이스 4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3에서 스케치란 가져오죠 있죠? 컨트롤 C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해서 가져왔습니다 됐죠? 예, 그런 다음에 어, 아까 전에 솔리드 작업을 했듯이 여기다 솔리드 작업 부분으로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드 하죠? 패드 하니까 이게 메세지 뜨죠? 왜죠? 파트바디를 워킹으로 해놓고 작업해야겠죠 패드 찍고요 만들어 와야겠네요 이것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저비트인 측정한 값으로 돌출량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면 찍고 옆모서리 뭐 찍고 예,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25가 되겠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저비트인 하죠 이면이죠 음, 이면입니다 이면하고 옆포인트 포인트 대신 값은 음수 값이 되어 있인버트 빼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전체를 파이드해 놓죠. 자, 똑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출해야겠죠. 그렇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서리만 딱 추출하면 되겠죠. 그 레퍼런스 r 을 워킹으로 해놓고 g s 트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지금부터 하는 결과를 담겠습니다. 자, 익스트랙트, 멀티형, 요 모서리, 모서리, 아래쪽 있죠? 여기,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선을 가늘게 해놓으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좀 가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요 모서리까지요. 정확하게. 오케이 하죠? 이렇게 추출한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만드시고요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로 일단 해야겠죠 필로 필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또스플드 해야겠죠 그렇죠?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필하죠 일단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쪽부터 가보죠. 찍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또 익스트랙트 해서 전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요번에 요기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이면, 이면에 이 모서리에 탄젠트 연속성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돌리셔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번에 요기 요기입니다.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면하고 잡한다. 여기 조그만 모서리가 하나 있네요. 익스트랙트, 여기,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자, 이컷면에 선택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금방 추출하려면은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요, 이 모서리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은 남아있죠? 이 부분도 그렇죠? 금방 31번 있죠 파헤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 모서리, 오케이. 익스트랙트, 이면, 오케이 하면, 이제 다된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 지금 면이 하나 생성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트 바디를 워킹을 하시고 파트로 넘어와서 스플릿으로 이필한거 있죠 예를 이용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안쪽에 남아있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잘려 나오는 겁니다 자, 과도하게 나오는 나와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으로 자르면 되구요 공면하고 솔리드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솔로 채우시면 되는거고맞죠어 그렇죠? 면이 조금 뭐랄까요 음 바싹 붙어있다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이 리플레이스로 면대체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면대체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면이 여러 개로 잘게 나눠져 있는 경우는 면대체 쓰기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웃음> 자, 하이드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앞에 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쁘장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3.3발이에요. 그렇죠?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세요. 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모서리가 생성되는데 이 모서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잡으다 그렇죠? 보면 면이 잘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면 대체를 쓰면 되겠죠. r 플레이스 이글기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음, 모서리가 없는 깔끔한 면을 하나 만드셔야겠죠. 이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 GS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reference surface 이번에는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의 GS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멀티를 이용해서 또 뽑아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위에 이 부분까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에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면을 하나 만들죠 이 면에 평이하면서 이 꼭지점을 지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 요로 포인트를 한 다음에 이 꼭지점 꼭지점이 찍히나요? 잘안 찍히는 것 같습니다 면에 꼭지점이 잘안찍히는것 같아요. 요 부분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이렇게 보죠. 그럼 일단 공면은 하이드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꼭지점이 보이겠죠? 그때 이 모서리의 꼭점이 되니까요. 평면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면을 평이하면서 포인트, 쓰럽 포인트, 요 포인트? 아 포인트가 안 보이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에서 포인트를 만드십시오. 엔드 포인트로 이 모서리의 꼭점아 어, 이게 선택이 잘 안됩니다. 그렇죠? 이 선의 중간점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e s 시키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평면 자이 면에 평이하면서요. 특정 점을 지난다. 근데그 점을 엔 n 포인트로 하죠. 이 선의 끝점 아참왜자거엔 n 포인트죠? 죄송합니다. 미들 포인트죠. 자 평면 슬로 포인트, 이 면에 평행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미들 포인트, 이선 있죠? 이선의 미들 포인트 클릭하면 고점이 그 되겠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숨겨놨던 거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이 곡면을, 이 평면을 이용해서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위쪽. 그렇지만, 어,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못 잡혔죠? 드래프트가 잡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트리상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트리상에서 멀티 예를이 평면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밑쪽만 저는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 익스트랙트 기능으로 복조물이 열어놓으시고 이면 이면 이 세개의 면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추출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솔리들은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요 면을 이용해서 여기 필기능을 이용해서 채우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가 모서리 개별적으로 선택되죠 그럼 자음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멀티로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모서리 하나 둘세 개를 그냥 하나로 미리 추천해놓고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했더니만 어떻습니까 어요 점점 요런 데서 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멀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를 어, 확대를 해보죠. 아, 이게 확대해도 잘 안보이죠? 그럴 때는 어, 쉬프트키인가요? 쉬프트키를 누른 채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카메라 비슷한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미세하게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 에 이거 됐죠? 자, 다시요 이번엔 이쪽이죠 이슈퍼트 키를 누른 채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요 부분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미리 하나로 추천해 놓으면 좀더 편리해지겠죠? 자 필요하겠습니다 이선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윗면, 오케이. 다시 한 번요. 이선 찍고. 사실은 여기서는 뭐 익스트랙트 할 필요 있나요? 사실은 근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모서리. 아, 여기가 뭔가 미세하게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여기 뭔가 모서리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익스트랙트, 이 모서리. 잡고, 오케이 누르고, 이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찍고요. 옆면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모서리 찍고, 이 면. 이 면은 이제 개별 면이니까 굳이 추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서리 찍고, 면 찍고. 여기는 지금, 어좀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 부분, 오케이. 면 찍겠습니다. 프리뷰. 그러면, 요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과 전체는 하이드 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요거죠그 다음에 솔리드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바디를 워킹으로 하시고요. 어떤 명령을 쓰면 될까요? 스플릿, 잘라내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파트 디자인을 넘어오셔가지고 리플레이스 있죠. 이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필요 명령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하면 되겠죠? 어, 제거될 면 있죠? 얘를 잠시 하이드해놓고 안쪽 면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있는 이런 모서리를 제거하려면 모서리가 없는 공면을 만든 다음에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깔끔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최종적으로 한번 요렇게 잡으시고, 물론 이게, 뭐,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어 결과물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보완을 해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터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가 거꾸로 됐어요. 자, 이런 거 순서 바꿀 때는 아버지한테 이러면 됩니다. 아빠, 누나가 저래, 그죠? <웃음> 프라프티, 여기, 아빠한테서 리오 더 칠드런, 자식들을 훈육시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센터 얘 찍고 얘를 위로, 위로, 위로 이런. 야, 네가 지금 이제부터는 인자다 이런 얘기죠. 얘를 위로.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꾸는 것도 예. 자,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순서도. 됐죠? 자, 이쯤에서 또 저장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처럼 이런 식으로 얼룩말 무늬를 얼룩줄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느 워커벤치로 하시냐면세이프해 보시면 프리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여러 개의 툴바들이 쭉 있을 거예요.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이프 애널라이시스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거 있죠? 요거 눌러 보십시오. 그 안에 여기 있습니다. 숨어져 있어요. iso 어, 포토 매핑 애널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죠? 등고선, 이런 거, 어, 여기다가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 렌더링 타입을 요거로, 그쵸? 이거 해야 되나요? 어, 일단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찍었더니만 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너왜 그러니 그러는 겁니다. 자 일단 캔슬하고요. 재질 타입으로 해놓으시고 예 찍고 형상 파트바디 있죠? 지금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뭐 아주 미려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너무 됐죠? 이렇게 예쁘장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이 흘러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지를 까만 띠가 서로 이렇게 막 꺾여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싹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런 한 90점은 줄수 있을 것 같은데 100점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이 정도라도 좀보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에에 말씀드리지만 파트 디자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GSD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러면 아, 이게 솔리드를 그렇죠? 좀 예쁘장하게 다듬는 데는 파트 디자인에서만 해서는 좀 곤란하구나 GSD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의 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